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입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은 규모가 이렇다 보니까 가끔 이제 스폰제이가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그냥 유튜브 조회수만으로는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해서 그냥 하루에 편의점 도시락이나 스파게티 한 끼로 하루를 버티면서 골골 굶고 있는 인생이다 보니 스폰 같은 거야 언제든지 받아주지 하지만 가끔 나를 돈으로 사려는 건가 감히 날 모욕할 셈인가 라고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게임은 바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입니다 맨날 수집형 수집형 일러스트 딸따리 게임들에게 조금 질리셨나요 이 게임은 기존의 그냥 일러스트 엉덩이 흔드는 게임과는 다릅니다 적어도 알아쳐먹을 수 있는 스토리와 무려 모션캡처와풀 3d 모델링 을 이용한 우리 천조국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rpg라고 할수 있죠 이런 c g 와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몇 수십명 정도는 거뜬하게 갈아 넣을 것 같은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탕 노리고 만든 그런 게임사가 아니라 몇년째 게임을 개발해온 은근 테랑 개발사인 만큼 옆동네 어느 게임처럼 문영자가 사기치고 권력남용하고 있는 게임과는 달리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약속하면서 유튜브에도 개발자가 직접 등장하는 소통영상을 꾸준히 올려 유저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어... 짜잔? 무엇보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모든 챔피언들은 그냥 재료용 쩌리들부터 겁나게 강력한 상위티어의 챔피언 그리고 잠못부터 보스까지 대체 몇 명의 디자이너의 이혼 서류와 3d 모델링하는 사람들의 팔목이 아장난건지 걱정이 될 정도로 다이나믹 라이팅까지 사용하여 풀 3d 그래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델들이 대충 만들어서 막차흙긴 것도 아니라 모바일에 최적화시킨 정교한 그래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이건 게임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미친듯한 노가다와 장인정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디자이너 자살 안하게 용할 정도죠 적어도 다른 게임들처럼 여캐들이 팬티만 입고 아니 팬티도 안 입고 있진 않 거든요 챔피언들은 다크엘프 하이엘프부터 시작해서 언데드 오크 수인 등등까지 서양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취향 풀코스라고 했을 정도로 다양한 종족을 지닌 유닛을 수집하는 재미도 빼먹을 수 없죠 게임은 전체적으로 어느 중국산 게임마냥 쓸데없는 곳에 돈쓰고 뺑뺑이 돌리는거와는 다르게 한 스테이지가 무기, 투구, 방패, 장갑, 갑옷, 신발, 보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저들로 하여금 정말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일자형 동선은 처음봤다니까요 아이템 던전도 아니고 일반 던전이요 그리고 쓸데없이 강화하고 효과부여하고 추가효과부여하고 이런거 필요없이 그냥 아이템마다 드랍되는 능력치를 랜덤으로 하고 모든 아이템에서 세트효과를 부여하여 캐릭터마다 맞는 아이템 세트를 입혀주어 복잡한 이런저런 아이템을 모아 효과를 부여할 필요도 없이 플레이 스타일을 상황에 따라 확 다르게 변환시킬수도 있죠 또한 마스터리를 통해서 해당 챔피언의 능력치를 리그오브레전드의 룸마냥 올리면서 챔피언을 다양한 방면으로 육성하는 RPG의 맛 또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묘민 뽑기 또한 물론... 치르면 더 강해지는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일반 던전 등에서도 뽑기를 하는데 사용되는 파편들이 제한 없이 아무데서나 그냥 강력한 적을 잡기만 하면 드랍되는 방식이다 보니 몇번 보스 잡으면서 뺑뺑이 좀 돌리다 보면 과금 없이도 시범뽑을 쉽게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루팅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들도 모두 인게임 재화로 구매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모바일 게임의 족같음의 끝이라고 할수 있는 vip 시스템이 없고 게임의 광고 같은 경우도 허구한날 연예인들이 나와서 엉덩이 흔들어대고 씩 웃어대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게임의 그래픽을 사용한 만큼 개발자들도 그만큼 자신들의 작품에 자신감이 가득한 그런 작품이죠 우리가 허구한날 토악질 나오면서 광고를 보게되는 양산형 중국산 게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자동 사냥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하지만 빠른 플레이를 위해서 자동사냥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사냥만으론 절대로 절대로 클리어하지 못하게 만들어 액세서리 등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이 나오는 던전들도 존재하여 오토와 수동의 밸런스를 잘맞춰놨습니다 아무튼 머지않아 엄청나진 않지만 대단한 보상을 챙겨주는 토너먼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어서 빨리 흑열전구클랜에 들어와서 함께 디자이너들의 이혼소류 속에서 피어난 피조물들과 3d 아트 디자이너들의 팔목을 제물로 바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지금 영상 하단의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즉시 5만 실버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규 플레이어 보상인 무료의 픽치한피언을 받으세요 거 손님 샘치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한번 받아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